2 hours later. 보시시고 박수 한 번만 쳐주십시오. 하나, 둘, 셋.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 대표 원장 네. 유영문입니다. 네. 어, 유진양은 사실 얼굴의 전반적인 부분 다 조화롭게 다 맞는 수술을 하셨는데요. 일단,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눈썹이 굉장히 낮아서, 눈썹과 눈 사이 관계가 좋고, 좀 블룩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썹을 끌어올리는 눈썹 거상, 내시경 이마 거상이라 수술을 받으셨고요. 보시다시피, 쌍꺼풀 좌우 좀 대칭이 안 맞고, 좀 풀린 듯한 느낌. 특히, 앞부분이 좀 선명하게 잡히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절제 쌍꺼풀 재수술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두, 눈 뒤쪽을 한번 뒤트임 하신 눈이긴 한데, 좀더 시원하고 크게 트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가 망고트임이라고 해서, 뒤쪽을 뒤트임과 밑튼 같이 동행하는 수 동, 아, 같이 하는 수술이 있거든요. 그래서 망고트임 수술을 같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코 같은 경우도 예전 한번 콧볼 축소를 하긴 하셨는데 그래도 여전히 코가 좀 뭉툭하고 좀 어, 이제 예쁘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으시다 보니까. 이 부분에 서보형물 이용해서 콧대를 높이고, 매부리 좀 다듬고, 코끝을 좀더 오똑하게 만드는 수준도 같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바깥쪽에 좀 통통한 느낌 나는 걸좀더 갸름하게 하고 싶다고 하셔서, 신부부 지방 제거랑, 그리고 이중턱이랑, 이 심술법 부분에 어떤 지방 흡입, 이수술도 같이 받으셨습니다. 본인이 컴플렉스라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도 못하고, 마음고생하는 그런 스타일의 친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수술했던 병원에 가서 다시 해달라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혼자서 마음고생하는 그런 친구다 보니까 더 마음이 가고 저희가 더 잘해주고 싶었던 친구입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놨으니까 그런 마음고생은 이제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앞으로 예쁘게 환해지게 될 날만 기대하시면 될것 같아요.